안녕하세요. 두피케어센터입니다. 혹시 예약은 하고 오셨어요? 아 예약은 안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상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할건데요. 전 처음 오셨으면 몇가지 작성해주셔야 될게 있거든요. 네 몇가지 작성해주시고요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인적사항이랑 고민 있으신, 네, 상담 받고 싶으신 네,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적고 계시면 제가 음료 조금 드리도록 할 건데, 음료 종류에는 아메리카노랑 에이드 종류 있거든요. 네, 에이드 종류는 깔라만시 에이드,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라, 라임에이드, 이렇게 있어요. 아, 깔라만시로 드릴까요? 네, 이렇게 작성하고 계시면 금방 음료 준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Thank <laughs> you. 네, 다 작성하셨어요? 네, 저한테 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 고민 부위가 두피가 너무 떡끈거리고 빨개서 그리고 탈모도 고민이 되시고 잠시만 앉아 계시면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상담, 네 상담실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네 이쪽에 앉아주세요. 음.. 우선은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여기 두피 쪽에 빨개지고 음, 자극 때문에 그런 게 고민이시고 탈모! 음, 탈모도 고민이시라고 하셨는데 어, 요즘에는 탈모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고객님들이 고민이신 것 중에 하나예요 탈모도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거든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극, 뭐 두피 자극에 의해서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어떤 테라피가 고객님한테 맞으실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두피가 빨개지고 되게 열감 있고 따끔따끔거리고 이런 증상은. 어, 대부분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것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거는 아무래도 피부과에서 진료를 정확하게 받으시는게 더 좋긴 한데 일단 오셨으니까 이것도 같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제가 두피를 조금 볼게요 음 굉장히 제가 지금 육안으로 봐도 되게 빨갛고 조금 각질도 많고 그런 상태거든요 어, 제가 지금 이거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두피 사진을 조금 찍어서 고객님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조금만 와주시고요 조금 두피를 찍도록 할게요 음, 네, 되셨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고 각질이 조금 올라와 있죠? 어, 두피가 따끔따끔 거리실 때는 주로 떨때 따끔따끔 거리세요 음, 머리 말릴 때 따끈따끈 거리시는구나 음.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되게 헤어스타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프레이나 아니면 고데기나 이런 헤어스타일 하실때 되게 두피에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 사실상 어. 그리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탈색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탈색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의 두피를 죽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자극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드라이기 같은 것도 뜨거운 바람으로 사용하시죠 음 그래서 외부 자극이 너무 심해요. 탈색도 하셨고 고데기도 맨날 하세요? 어.. 고데기도 맨날 하시고 고데기가 헤어.. 이 모발에만 자극이 가는게 아니고 두피에도 되게 자극이 많이 가요. 네.. 이렇게 땡기고 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너무 심하셔요. 그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는 진정을 일단 해야될 것 같아요. 두피 진정 코스 이거를 한번 받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탈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탈모 케어를 이 진정 서비스 받으시면 조금씩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진정 케어만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탈모 같은 경우는 혹시 유전적으로 뭐 음.. 유전도 어느정도 있으시죠? 탈모도 되게는 다 자극 때문에 발생을 하는거예요 네.. 이 모발 뿌리에 자극이 가가지고 약간 탈모가 생기는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탈색이나 염색 그리고 드라이기 사용을 조금 안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열이, 두피가 열을 받으면 쉽게 빨개지잖아요. 근데 빨개지는 게 다시 식힐, 그럴 게 없어요. 식힐 수가 없어요. 두피 혼자서 열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열을 식혀주든가, 아니면 뭐 진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두피가 지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 빨갛고, 각질이 되게 심하시고, 네, 진정 케어 받으시면은, 각질도 어느 정도는 정돈이 될 거고요. 음, 따끔따끔 거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 진정 케어 받고 가시는 걸로 하고, 탈모, 탈모 케어도 어느 정도 넣어드릴게요. 음. 우선은, 관리젤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네, 저쪽에서 세안 파우더룸에서 세안 한번 하시고 네,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기 폼 클렌징이랑 뭐 클렌징 오일이랑 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세안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2번 라커 들어가시면 가운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입고 와주시면 됩니다. 네. 갈아입으셨어요. 네. 이쪽으로 입으시고요. 네, 관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 누워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샴푸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음, 오늘 아침에 네. 좋아요.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쪽 목 뒷부분 쪽에 수건 조금 둘러드릴게요. 혹시 약 같은 거 흘러내릴 수도 있어서. 네, 그리고 조금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누워주셔도 되거든요. 네. 조금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이쪽으로 좀만 더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 두피가 굉장히 제가 만들 때도 따가우세요? 음, 그렇진 않으시죠? 제가 우선은 브러싱 좀 해드릴게요. 시원하시죠? 샴푸 브러쉬거든요. 두피에 이렇게 시원하게 마사지할 수 있는 브러쉬라서 시원하게 마사지하면서 브러쉬만 하실 수 있으세요. 진정약증 도포할거예요 그전에 우리 두피 한번 시원하게 냉장고에 있던 대나무수가 묻혀진 솜이에요 1 대나무 수만 묻혀져 있어서 이렇게 한번 두피 시원하게 닦아줄게요. 시원하시죠? 되게 차가울 거예요. 이걸로 진정 좀 먼저 1차로 식혀주고 항균 효과가 있는 레몬이랑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넣은 것들이에요. 저희 샵에서 직접 개발한 거고 약을 좀 골고루 도포할 거라서 고개를 조금 뒤쪽으로 젖혀 주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 얼굴에 흘러내릴 수도 있어서요. 네. 더했고, 개죽은 두피에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되세요. 저희 그동안 아로마 캔들 조금 켜 드려도 될까요? 음. 아로마 캔들 켜시면은 조금 더 심신 안정되실 거니까 네. 아로마 캔들 켜 드릴게요. 향은 어떤 향이 좋으세요? 바닐라향 있고, 피톤치드향 있고, 그 다음 망고향 있어요. 이렇게 세가지. 피톤치드향으로 해드릴까요? 네. 고객님들이 피톤치드향을 제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음. 켜드릴게요. 좋으시죠? 음. 탈색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음, 1년 전에 또 염색을 한번 하셨죠? 탈색하고 나서 염색은 일주일 전에 하셨어요. 음. 두피 자극이 갈만한 것들은 되도록은 안해주시는게 좋거든요. 네, 아무래도 두피에 자극이 가면은 이게 점점 가다가는 따가, 네, 지금 따가우시잖아요. 따갑고 이제 두피가 점점 벗겨져서 음, 이제 탈모도 점점 심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아예 대머리 되실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한 1-2년 동안은 염색이나 탈색은 안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헤어 영양제품 꼬박꼬박 발라주시고 이 모발보다도 두피가 더 중요해요. 응.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이 모발만 관리를 하시거든요. 트리트먼트도 하시고 영양제도 모발에만 바르시는데 두피 전용 이런 영양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걸 잘 모르세요. 아무래도 두피는 쉽게 막 손이 닿는 부분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다가 심해지고 이제 따가워지면 은또 이제 병원이나 샵을 방문을 하시거든요 음, 미용실에서도 두피는 잘 케어를 안 해주잖아요 음, 모발만 케어해주지 음, 두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잘 써주셔야 돼요 약기 조금 수면된 것 같으니까 두피 마사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꾹꾹 누를 거예요. 아프시면 은 바로 말씀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소리에요 어, 두피 각질 제거해주고, 네, 깨끗하게 만들어주도록 이 솔로 한번 케어 들어갈 거예요. 조금 각질 제거가 됐어요. 이번는또 이렇게 브러쉬거든요. 네, 이런 것들 다 저희 샵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되게 시원하실거예요 다시 한번 솔로 두피 좀 해드릴게요. 네다 되셨고 이제 마무리로 두피 결정리 한번만 해드리고 로 샴푸 브러쉬로, 네, 마사지 한번 해드릴게요. 진정약을 발라놔서 그런지 금방 가라앉네요. 혹시 이약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셔도 괜찮거든요. 저희 판매도 하고 있어서 네, 두피약 아직 못사셨다고 하니까 저희 샵과 한번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사용해보니까 진정도 빨리 되고 지금 빨간거는 다 가라앉았어요. 좀 이따 나가실 때 두피 사진 한번더 찍어 드릴 거거든요. 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다 가라앉아가지고 네 열감도 어느 정도 없어지셨죠? 네, 그러면은 저희 두피 사진 지금 찍어 드릴게요. 여기서 화면 조금 보시겠어요? 음,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비교되죠? 음. 이게 원래 고객님들도 한두 번 써보시면은 바로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 구매하시겠어요? 음, 네 이거 그럼 약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사용방법은 샴푸 하시고 나서 머리 말리지 시 마시고 바로 두피에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고 좀 적당히 양좀 넉넉하게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 샴푸 브러시 같은거 집에 있으시죠 이런걸로 두피 조금 마사지 해주시고 손으로도 조금 마사지 해주시면은 되거든요. 응. 어, 사용은 3일에 한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응. 너무 자주도 안 되고, 너무 간격을 두고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3일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관리는 뭐 만족하셨어요. 응. 그러면 다음에 또 방문해주시면 그때는 20% 할인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 네.